132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오늘도 스카이블럭을 해볼 건데요. 어,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번 영상에 인트로를 안 넣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를 어, 한이 타이밍에 넣으면 되겠죠. 오케이, 알아서 넣어도나 그냥 떠들고 있을게. 오케이, 인트로 지나갔겠지 이 정도면 오케이. 자, 아,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? 그, 제, 지금, 보시면은, 이제 제가 또본 계정에서 빼온 템들 중에, 어, 어딨냐? 잠깐만, 이걸 안 빼왔었나? 잠깐만요. 어, 여기다여기다여기다 짜잔. 어, 근데 왜안 됨? 하베스팅 5 하려면 인챈트 레벨이 더 높아야 된대. 망했다. 일단은 뭐, 대충, 돈 빼가고, 어, 이제 합시다. 금미니언도 일잘 했고, 어, 2009인.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를 왜 가져왔냐? 어이 친구로 그 원래는 농사 레벨을 엄청 올리려고 했어요. 왜냐면 지금 농사 레벨 이1렙이고또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페어리 소울을 찾겠다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거는 이제 또어 페어리 소울이 맵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딱또그 이것저것 다 해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는 뭐지다? 아, 여기 처음 와보는데. 이따 봐야겠다. 저거 저거 새로 생긴 는가 봐요. 아무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장소들을 다 해금을 해놔야지 나중에 한 번에 표를찾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농사작부터 할겁니다 근데 이거 하베스팅 브가 안되면은 아개소네데 이거 좀 코인버리어 코인, 코인버리로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..잠깐만 뭐몇개 아이템 인센트라도 해볼까요? 그러면 뭐 어. 자 인센트! 인체... 어, 어. 오 어! 자, 인첸 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인챈트를 해야죠 인챈트를 하려면 어떡하냐 테이블이 필요하죠 뭐 로비에도 있긴 한데 그그1렙 구닥다리 테이블 가지고 뭐 누가 쓰겠습니까좀 네? 뭐야 아, 아무튼 좀 겁나 그고렙 테이블로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온 김에 이거 다이아도 좀 캐갈까요? 어차피 그 필요한데 뭐라고 해야되냐 아무튼 그, 그, 그, 그, 그 다이아 미니언도 레벨 올려야 되니까 이미 아까 저번에 두개캐거까지 해서 벌써 네 개는 캤죠 근데 어, 도망가자. 아 위치를 헷갈렸네. 다이아민이 레벨 올릴 거면좀캐가까요그래고 이제 저 모차, 저, 준비들은 저들 뭐? 어! 바로 바로 옆에서 준비가 생기는 게 어디 있는데? 봐봐봐렉 봐. 어, 렉백이 되는 게 어디 있는데? 렉백은 산더네 아, 잠깐만 이거 실크 터치인 거 까먹고 그냥 켰네. 31개. 근데 이제 집에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죠 하나. 봐. 아닌가? 아 맞다. 잠깐만. 이 친구가요 자동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인챈 다이아로 바꿔버리네. 일단 이거 다 빼놓고. 아 본계정이 지금 그대로여가지고 잠깐만. 너는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. 한 시간이면 꽉 채워놓을 수 있지, 인벤토리? 오케이, 한 시간 뒤에 다시 올 거고. 자, 그러면은, 당장은 그거부터 생각해야죠, 인벤트. 어, 어, 여기 저, 인챈트 상점이었나? 여기, 여기, 여기. 그래서 이제, 어, 도서관이네요. 도서관서 이제 잔뜩, 도서관에서 이제 잔뜩 사, 도서관에서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. 빨리, 내놔. 일단 하나 사고. 하나당 2렙이 오르는데 6 0레벨하면 30개가 필요 30개니까 3,3,9,90개가 필요 일단 한 세트 그리고 이제 1 20 이렇게 26개 두좋봤어 나무는 이 많죠 솔직히 나무... 나았좀 없네 바로 캐야겠다 바로 캐가면 되지 일단 죽을지도 모르니까 <웃음> 뭐야 뭔 소리야 오케이 근데 코인을 굳이 불편하게 소수점까지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그걸 그렇게까지 거래를 할 것도 아닌데 끝났죠? <웃음> 이 정도면 끝났죠? 일단 좀 겁나 귀찮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거 대충 딱우고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대충 우고좀느이야더 일로 와 이런 거 대충 우고 오! 컴퓨터 레시피 뚫었어! 좋아! 이제 레드툰 미니언이 필요한... 대... 에? 헝? 페이지 테이블? 헝? 에?